오마이갓 oh <목소리> 유나랑 절교하고 돌아온 그날 <목소리> <목소리> 니네 무슨 일인데 나리야 괜찮아? 애들로부터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야야 그거 들었어? 김윤아네 파토났다며 그게 유진혁 때문이라던데? 김윤아가 유진혁 꼬셨대. 미친 대박. 그게 그럴 줄 알았어. 공주님이잖아. 공주님. 야 그거 들었냐? 뭐? 오나리가 열폭해서 뭐라 그랬다던데? 야, 솔직히 나같아도 그러겠다. 또 차이가 <웃음> 다르잖아 요즘 여자애들 무서워 무서워 말도 못 꺼낸다니까 오나리 결국 임윤아한테 버려진 거네 잘 됐다 하, 요새 운이 좀 트였나? 유진혁이 전학 가줘서 반장도 되고 너 진짜 응? 뭔 소리? 아니 오나리 있잖아 걔 잘난 애들이랑 같이 다닐 때는 나랑 영은이 꼽주고 그랬었거든 근데 이제 지 친구 없다고 달라붙더라고 미친 뭐야? 하, 솔직히 나도 오나리 음에안 들었어. 맨날 예쁜 애들이랑만 몰려다니고. 내 말이 걔가 그 급이 되긴 하냐? 팽당한 것도 이해 간다? 아 재수 없어 진짜. 진짜 보면 볼수록 짜증나는 캐릭터라니까. 그 그래. 얘들아. 체육으로 바뀐 거. 말안 해줬어. 한참 찾았잖아. 반톡방에 공지 올렸는데? 나못 받았는데 아. 미안 너 거기 없지? <웃음> <웃음> 조민아 영은아 우리 저기 가서 하자 어 가자 어. 친구라는 안전망이 사라져버리자 감당해야 할 것들이 많아졌다 유치한 따돌림이 없이 시작되었고 근데 수빈아 그거 어디 거야? 완전 귀엽다 이거? 볼륨 개쩔지 나 이거 학원에도 들고 다니는데 가성비 개쩔더라고 너 같은 똥손도 싹파서블 할걸? 개쩔어 근데 피자는 뭐야? 아 반장된 기념으로 쏘는 거니까 많이 먹어 어, 대박 잘 먹을게 영은아 우리 같이 먹을래? 미안한데 우리 인원 다 차서. 어? 나리야, 넌 좋겠다. 혼자 다 먹을 수 있어서. 맛있게 먹어. <웃음> 그래도 견뎌보려 했는데 영혼.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말해줄 수 있어? 그게... 야 채영은! 뭐해? 밥 먹으러 가자 모나리랑 왜 얘기해? 너도 따당해 이따 톡할게, 미안 한 거니까 감당해야만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다. 나리야, 너 유나랑 왜 멀어진 거야? 나한테만 말해주라. 그래도 단한 사람이라도 반에 내 편이 있으니까 다행이야. 그게 말야. 그랬구나. 존나 웃기네. <웃음> 나 사실 수빈이야. 너 진짜 병신이구나. <웃음> 네 소원대로 반독방에 초대해줄게. 야 유진혁이 임유나 만나려고 얘 이용한거래. 미친 개 웃겨. 대스페 올려도 돼? 홍구 같아. <웃음> 병신 인증. 병신 인증. <웃음> 봤어? 야 유진이 여기 임윤아 만나려고 오나리랑 사귀는 척한 거래 헐 미쳤다 진짜 그치? 확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대갈통을 조사서 다람쥐 밥으로 던져버릴라 우리에게 화 많이 났구나 응 그래서 어쩔 거야? 유진혁 일은 둘째 치더라도 나리한테 중딩 때 일은 제대로 사과한 거야? 했어 했다고 옛날이랑 다르게 내가 먼저 반에도 찾아가고 좋아하는 거다 사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절개하자는데 어떡하라고 안 그래도 미칠 것 같으니까 그만 너 진짜 이기적이다 뭐? 그렇게 사과하는 사람이 어딨냐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니라 네 방식대로 사과했는데 안 받아준다고 찡찡대고 있는 거잖아 진짜 우리 셋만 다니게 될 수도 있겠네 나리는 우리가 챙길 테니까 그동안 잘 생각해봐 진짜 사과하는 방법 야, 제발 <웃음> 야, 나 나한테 초파에 썼다 애써 담담한 척 앉아 있었지만 주변에서 웃고 떠들 때마다 <웃음>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심장이 철렁하고 내려앉았다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거 하나였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사실을 되뇌이는 거 혹시 수학 필기한 사람 누구 없어? 이거 이 단어까지 써있어 어 아, 고마워 너 필기 진짜 깔끔하게 한다 아, 양손잡이랑 빨라 오아 더운아 나 아까 머리끈 끊어졌어 하나만 주라 나 없는데? 아, 이거 이거 어 진짜. 야, 착한데? 뭐 응. 진짜 맛있는데? 뭐야? 존나 웃기네. 나도 아, <웃음> 아, 나안 먹을 때. 나 먹고. 근데 못 왜 먹질 못하니? 나리야, 나 요구르트 여섯 개나 받았어. 이거 다 먹어가. 그렇지만 유나와나사이에희말려 애꿎은 친구들을 잃어버린 건 순전히 내 잘못이었다. 미안해. 때문에 수행 평가 완전 잘 봤어 <웃음> 맞아 너 진짜 잘 하더라 어 그만 존나 웃기지 않냐? 서미라랑 임선지한테 붙고 소론도 다 친구니까 화해할 수도 있지 뭘 그래 그리고 솔직히 내폰 가져가서 욕한 건좀 심하긴 했어 야 너 오빠들이랑 놀때안 껴줘서 이래? 존나 웃기네 살이나 좀 빼고 달라붙던가 같이 다니기 쪽팔리게 야! 내가 언제 끼워달라고 했어? 그리고 너 임윤아 따라하는 거나 좀 그만해 그게 더 쪽팔려 뭐? 야, 오나리. 너 지금 나 무시하냐? 다시 걔네한테 붙으니까 너가 뭐라도 된것 같지? 난 너처럼 계산적으로 사람 사귄 애들 진짜 싫더라. 왜김수빈은 내가 하는 모든 걸 꼬아보는 걸까? 이 분노는 나를 향한 걸까? 아니면... 뭐눈에 뭐만 보인다고. 나랑 내 친구들은 아무 문제 없는데 자꾸 그렇게 보는 건 네가 그런 인간이어서야 너 지금 말다 했어? 아니 더할 건데? 너 말이야 네가 말하는 내 나쁜 점들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한다 예쁜 애들이랑 놀려고 한다 근데 이거 다나 아니야 전부 너잖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치부를 건드리는 순간 무너져 내린다. 사람 계산해가면서 사귀는 거 그거 너라고! 아, 씨발 <웃음> 결국 자신의 열등감에 잡아먹히는 꼴이 되는 거다. 괜찮아? 다친 데는 없는거지? 시방 김수빈 목숨이 두개 다녀 와와난 아, 아, 괜찮아 오히려 속이 다 후련해 내가 하고 싶은 말다 했거든 그리고 이제 혼자 다녀도 하나도 안 슬플 것 같아 나리나리 우리랑 다닐건데? 오늘부터 탈반한다 근데 임윤아는? 야, 좀치 챙겨. 윤아는 나랑 어쩌고 싶은 걸까? 저기 날이야. 옆에 앉아도 돼? 오, 점심 같이 먹으러 가자. 좋아? 어, 너도 거기 나오는데, 제육볶음. 나 진짜? 나 제육볶음 좋아하는데. 김말 고사 준비 다 했어? 음, 거의? 너는? 거의 안 했어. 개웃기네. 저길 붙냐. 이따 엽떡 먹으러 가자. 내가 살게. 나 학원에 있어서 안될것 같아. 나도. 어? 김수빈 좀 이상한 것 같아. 인정. 빨리 손절하자. 둘이 무슨 얘기해? 아무것도 아니야.